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근데 이렇게 음. 하면서 치면 안되고 아! 이렇게 구부리고와 얘들아 안녕 구 고구리 고구리 고 고구리 고구구부려구리고고 <웃음> 아주 손가락이 짧나 보다. 헷갈리는 발음이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어? 페이지. 뭘? 어, 아이스. <웃음> <웃음> 뭐야? 와! 태리가 그렸어요. 우와. 그렸어요. <웃음> 그, 그, 그 자상한 표정 뭐지? 나도 잘 먹을 거야. 진짜? 지금도 공부를 하도안 먹을 거야. 어, 그러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어랑해사 사랑해, 사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 인자 조이 좀. 어? 인자 조이. 키다 조이 달라고? 응. 나한테 맡겼어? 응. 언제 맡겼는데? 음. 음, 못뭐 생각했지? <웃음> 야, 이거 무슨 짓이야? 원래 이런 맛으 먹어. 너원희 씨랑 뭐 같이 먹는 거야? 그러면 아니. 어머. 어머나 어머나 거침없이 가루를 털고 거침없이 털고 거침없이 땅콩이가 먹고 발로 거침없이 쓸고 어, 발로 거침없이 모아서 다시 먹고 바닥에 떨어진 거다 땅콩일 거야 수염 났어 어머 거침없이 닦고 옷에 닦고 음, 거침없이 또 먹고 거침없이 하품하고 엄마 엄마 엄마, <웃음> 엄마! 엄청 고소해 이거 아 그래 엄청 고소해 <웃음> 거침없이 털고 <달고>, 와 <웃음> 거침없이 닦고 <웃음> 거침없이 뛰고 <띄고>. 딱딱딱딱 <웃음> 그랜저 있어? 응. 진랜저로 응. 응. 뭐 엄마 머리속에 지우겠나 봐뭐기나왔나맛 <웃음> 어때? 응 맛이 예쁘야 맛이 예쁘다고? 빵구야 빵구 빵구 맛 나? 질투 되겠다 빨리 먹어 아 질투 되겠다 진짜 빨리 먹어라 질투 응. 되라 이이 맛을 표현 한번 해보실게요 응. 상태리씨 드셔보시고 딸기 맛이에요? 딸기 맛이요? 네 토마토인데 딸기 맛이 나요? 네 응. 하고. 맛이 어떠세요? 맛이 어떠시냐고요? 밀착 취지.